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이 니켈 관련된 황금 ST가 철강주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그 주도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저평가된 오늘 철강주 다섯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황금 ST가 오늘 18% 급등을 했습니다. 얘는 니켈 관련주고 지금 이제 만원선 바로 밑선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부채는 여기 있는 다섯 개 종목 중에 가장 낮습니다. 퍼는 지금 3배가 안되는 수준에 있었다가 이제 20% 가까이 급등하면서 퍼가 4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은 1562억대로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습니다. 그리고 NI스틸은 대장주죠. 여기 이제 앞으로 5%만 더 상승해주면 전에 기록했던 신고가 위치를 돌파할 수 있는 NI스틸 퍼는 3배 수준입니다. 그리고, 시가총액은 1,700억대, 부채는 요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, 대안이가 세배 수준, 그리고, 이 대안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배당 수익률이 이제 가장 높죠. 6.7%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, 슈스틸은 퍼는 2배 수준, PBR은 여기 다섯 개 종목 중에 가장 낮은 0.36, 부채도 49%대고, 배당도 이제 상당히 높죠. 5%대, 시가총액은 3,000억대입니다. 그리고, 퍼가 가장 낮았던 종목은 KG 스스틸이 퍼는 이제 2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. 시가총액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높은 9,400억 대고 낙폭으로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가장 큰 놈이 KG입니다. 어, 그럼 이들 종목의 실적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황금이는 어, 별도로는 이제 순이익이 9% 감소를 했지만 연결로는 40%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니켈 관련해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지금 만원선 바로 이제 밑에 선까지 올라와 있는 황금이 NI 스틸 얘는 120%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21년도에 비해서 486억 대의 순익을 낸 NI 지금 6만, 아, 6 6 0 0원대의 고점을 찍고 약간 이제 조정받았던 NI 스틸. 대한제강 아, 얘는 이제 15% 감소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. 아, 역시 그 200일선에서 약간 이제 무너진 모습을 보였죠. 슈스틸. 요 아, 놈은 뭐 403, 497%. 그래서 2270억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슈스틸. 어 지금 뭐전 고점이 6,200원 대에 도달할 때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슈스틸 케이지스틸 어얘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이제 180%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13% 증가를 했고 어 지금은 뭐 거의 바닥에서 아직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케이지